십4일에 발매된 음. 크래비티의 그러니까 아. <웃음> 뭔가 해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맞아. 이 곡은 어. 처음에 음. 받았을 때 어땠지? 그룹이 사실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어느 어떤 어떤 분들이 데뷔할지 확실히 아는 건 아니었지만 음, 기존에 이제 아는 이미지로는. 되게 좀 연령대도 어리시고 맞다. 그분들이 되게 풋풋하고 굉장히 미소년들이잖아 음. 왜냐면 프로듀스 언어가 덕분이 음, 됐었으니까 이 음, 멤버분들이 음, 음, 음.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런 거를 강조하는 되게 청량한 음, 그렇게 그런 나왔죠, 노래들이 말했는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곡을 듣자마자 어 이게 왜 진짜 되게 퍼포먼스를 Set. 위한 그러니까 제대로 저, 정말 아이돌이 아이돌다움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음. 노래여가지고 아이그 메일로 올 때도 퍼포먼스 위주의, 위주의 그룹이라는 그룹 어, 그런 것 있었고 거기다가 곡까지 되게 세고 음. 그래가지고 아 이건 제대로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거구나 음, 음, 음, 음. <웃음> 어, 음. 그런 느낌이었지 음, 음. 그래서 되게 의외였었는데 음. 데뷔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음. 이런 느낌이었구나 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음. 그 크레비티 데뷔하기 전에 티저 같은 음. 거 띄우잖아 그, 교복 입고 다들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음. 다 이렇게 어, 하늘을 <웃음> 이렇게 보는데 하늘에 뭔가 이렇게 <웃음> 그 연세계관을그 <연기>. 어, 그, <웃음>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걸 음, 좋아하잖아 <웃음> 동들 교복 입은 소년이 나와서 이렇게 우주 뭔가 일이 일어나고 약간 뭔가 마블 <웃음> 어, 어 뭔가 그런 어 청소년 히어로들 <웃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맞아 그리고 곡이 아무래도 좀센 그런 게 있고 음, 음. 또 신인 보이그룹 곡이고 그러니까 음. 또 신인 신인분들 곡을 하는 거는 또 음, 원래 활동을 하던 분들 거랑은 또 차이가 있는 게 조금 막 데이터가 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음, 음.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잘이 신인에게 더 맞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뭔가 우리는 아까도 말, 말, 말했다시피 음, 음. 곡 분위기가 조금 음, 세고 음. 그래서 퍼포먼스 위주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 거를 제일 신경을 썼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아무래도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가이드에 붙어 있는 발음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어, 잘 어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뭔가. 음, 블랙, 결과, 블랙. 그치, 블랙아웃이는 걸. 음. 그까난 그러니까 되게 신인 거를 작업을 이제 우리도 자주 하게 되잖아. 음.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뭔가 데이터가 없어서 음. 어려운 반면에 또 기대도 되는 음. 게 솔직히 이제 나와 있는 잘된 그룹들을 음.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음. 그러니까 그런 그 분들 거는 뭔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는 느낌이라면 음. 약간 이제 막 데뷔하는 분들은 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걸 한번 음. 그, 음. 씌워볼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되잖아 음. 아. 그래서 뭔가 더 조금 애정이 가고 내가 더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라 느낌이 더 강한 것같아 <웃음> 그리고 그냥 좀 그냥 커리어 적으로도 아첫 단추를 잘 깨워서 그치. 계속 계속 함께 했으면 어, 좋우리가 함께, 함께 성상해 나갔으면 <웃음> 좋겠다는 어. 것이 되게 맞아 그리고 원래 우리가 좀 어. 스타쉽 소속의 아티스트 되게 좋아하또 그냥 <웃음> 어. 좋아하기도 하고 작업도 그러니까 좀뭐 몬스타엑스도 음. 음. 있고, 그리고 우주소녀분들도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자체가 <웃음> 기회가 좋아하고, 사실 없어 그리고 정세윤님도 음. 할 때도 아, 아, 약간 하나수 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크래비티 분들거는우리랑 음. 팀을 하고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스타쉽 서서 아티스트들을 음. 좀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할 때도 너나 <웃음> <웃음> 하고 싶다 하고 음.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딱 음. 되게 데뷔하는 음. 팀이랑 또 음. 좋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단계로는 첫, 첫 응. 처음이지. 처음이지 다음 음. 앨범도 쭉쭉 같이 하면 좋겠어. 신희는 그런 기대가 안 왔어. 맞아. 음... 음... 또 이건 법으로 <웃음> 우리한테 우리 혼자 그렇죠. 우리 혼자 오실 수 돼. 우리 혼자 미식아. 그는데그 v m c 소송이 이제 맞아. 그 어. 오타님이라 어, 어. <웃음> 우리가 벌써 세세봉이나 어, 크레딧 에 크레딧이 올라 가지고 <웃음> 어, 그래. 일면식도 없지만 이거, <웃음> 이것도 한 인연이다 우리에게는 어, 되게 신기했어 어, 그냥 반가웠어 어. 그 그냥 한 번씩 들어보실 수도 있잖아 <웃음> <맞아>. 말해봐 <웃음> 이상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일는데 <웃음> <흘렀다>. 이렇게 <웃음> 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키의 목말라 나는 2기월 여름곡 평양한 단기하지 나름 우리의 시즌송 <웃음> 어. <웃음> 어. 거기서 또랩 피처를 하셨고 음. 얼마전 어. 거기에도 또 참여를 어. 하시고. 맞아, 이번에 대망의 크레딧이 어, 블랙카우까지 어. 또 응. 만나가지고. 응, 그래서 사실 그크레딧이 보고 굉장히 놀랐더라고요. 응. 그 트레이닝이. 어, 나오기 전까지는 응. 우리도 몰랐잖아. 어. 그런, 되게 여러 가지로. 인연이라면 인연이지. 어. 구매하이 <웃음> 영상을 보실 일은 없겠지. <웃음> 이렇게 어. 반가웠다는 글씨로. 어. 저희는 반가워했다